t 핑 a n k t i a 잡 n 요 아마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I 리반 w her. I'm going to see me. 이 a s s 나, 공격이 채팅다고 뭐, no. 뭐야? 어저 소리 소리. 어, 셰프 어, 형 진짜. 근데 일단 잠깐만. 오픈. 오픈은 6월에서 7월에 뱀척럼 하는데, 비대형님이 여기 내려왔다. 아트반 아, 깊이 하나 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제스트 형님, 일단 컴퓨터 사면 주는 마우스 키보드그 그것도 제품?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, 모델명이. 그, 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, 형님. 그 회사에 마우스 회화가 웬만하면 다 있을걸요. 에... G30에도 로지텍 제품 아닙니까? 허브 깔면, 까시면 될거 같은데. 그 마우스마다 검색하시면 다 나와있어요, 요새. 내려가 볼게. 야, 살리, 살리도. 뭐야 또못 잡았다 잡아! 어우야 기다려 형어좀빼야겠다 뭐가 왔노 왔다 빠짐 나는 안 빼지요 난 안패지 싸우지 당연히 남자네 그냥 공방만 전쟁에서 절대 이렇게 못와 <웃음> 아 비대형님 어제 거의 뭐검증형팬 되신 것 같던데 왜? 뭐 했나? 잘하는 모습 에이스의 모습 네, 듣기 있다. 방해 부사 안 나와주나? 오, 내 안다. 말르줘야 아, 나이스 듣긴 어? 늦게, 늦게 나온다. 한 번, 두번 정도 푸시를 했으면 입질이 올만한데 나 삥? 오다나옷 어, 잠깐만 들어가아가돼가돼옥3옥3옥3옥 오인 다 건디야 나필 오, 예, 아 이거 가설 때. 꿀레도안 났다, 시 옹레. 아정놈이못 잡았네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맞죠? 신경 안 쓰고 하는 게 제일이지. 일단 체스텍그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마우스 웨어가 웬만하면 있, 있을걸요. 없으면 이참에 한번 로지텍으로 오시죠. 레이저로 시 레이저는 좀 레이저의 영광은. 오케이. 어 연습했다 보네. 아, 연습했지. 고가나. <웃음> 나 내려간다. 내려가면 안 돼. 이젠 내려가면 안 돼. 들키잖아 땡큐 a n k you. 타민밍 반. 미야생 야형 어, 아, 우리 나방왔다 방피 124다 지금. 올린 거 아님? 울래울래울래울래방 갔나? 방 우리 어디야? 퍼플 형 어디야? 이.. 방에 죽었고. 아, 이거 이 있고. 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, 아 아, 이거 방이 문제 될 텐데. 아이 빨리 내려주지 뭐하노 아이고. 까비. 까비, 내가 못 잡았다 근데. 아, 너 빨리 쐈다침착 개. 지못 했다. 그거는 연습 모드 때는 본인이 찬만 잡으려고 쏘니까 보이는데 공방에서는 그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그죠? 그러면 본인 눈이 바빠질거고 자이형 시체를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여기 이제 안볼거야 아마 그 차이도 있겠죠? 공방이랑 다르다 하면은 그차이겠지 어, 총 대고 있어 래 이번에 내려올게 와 방금 뭔데? 나 원티드 샷 맞았다 아, 빠지는데 유도탄 맞았다 그리고 연습모드를 공방이랑 같은 맵을 여러 개 하시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? 손문제라기보다는 눈, 눈이 눈 영향이 있어요 눈이 내 눈이 타겟만 보고 바나나만 쫓을 때랑 공방에서 실제로 작업하고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을 만났을 때탄티는게 당연히 차이가 나죠. 어? 아, 까비, 까비. 나방이만 먹었어. 아, 그러면은 그핑 튀는 거 있을 수 있겠다. 사람들이랑 게임 같이 하실 때 그런 거면. 방위 뛴다, 방위 뛴다, 방위 뛴다! 씻어만 해? 쏘미 마싱. 방이 왔다, 방이 왔다. 방이 왔다. 방 들어왔다. 방 들어왔다. 방 들어왔다 나 살려줘. 잡았다. 와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요. 개 많다. 개기많다무다고셰프에아 <웃음> 뭐야. 셰프 단디 해달라는데 검둥이. 하하 <웃음> 아, 파이팅 하라는데 개구방 해 방해, 방해, 방해, 방해. 방해. 방해. 방해. 방해 아 없이. 뭐, 다아 9시 와 아, 땡큐 이번에 샷 쐈거든 휴, 권 권으로 권 엄청 많은 거같은데막금와 그냥 방송하면은 당연히 다르죠 형님. 이거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 저도 렉 똑같이 생겨요.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깔끔해 보일 뿐이지 똑같이 핑티고 렉렉 생기고 합니다. 오히려 제가 방송 키니까 렉이 더 했으면 더 했지. 아마 저요, 저 A형이요. 저는 그나마 투컴이라 좀 괜찮긴 한데, 원컴 방송하시는 분들 얘기 더 심할 거야. 어어, 기계 하나 있다. 이형이 아니었나? 기석기석 나이스 그래도 혹시 렉이 너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인터넷 속도 꼭 확인하세요 인터넷 꼭 확인하시고 안 싸운다 아 형님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시대는 좀휘양처럼 <웃음> 보이던가요? 오른쪽 양각이다 하나 더 우리 뒤에서 디핑 누구야 뒤치기 아니 이만큼 붙었는데 <웃음> 맞지 맞지 요즘 MBTI인데 그냥 그런 거 같아 제가 낯선 사람 저 얘기했잖아 조금 낯선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조금 A형 맞아요. 저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진짜 완전 그냥 B형이 활발한 건가 근데? m b t i 로 따지면 E 완전 친구들이랑 있을 땐 E인데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이나 제 전문분야는 제가 인데좀 낯선 분야라든지 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처음 본 사람 있다? 그러면은 살짝 I I가 소심하고 아 I가 내향적이고 E가 외향적이거든요 살짝 그런 거같고 인정 정형은 AB인 아까도 뒤시기 오더라고 나이 나도 중원 오른쪽 하나 있고 나무도 오른쪽에 있었다 춘식이 형잡았나 아, 자리 위험한데. 이 어? 시겠다오빠 나이스. 나이스. 비대님, e s t p 라고 해야 돼. 이처럼 보이긴 해, 비대형은. 아그럼죠 저도 은근히 그렇죠. 제일 제일 할 때는 이지. 아, 와 허전한데 아, 뭐야? 까비... 있다, 이제. 하도? 하도? 아 근데 킬이 힐이... 킬도. 해야되는데 아 이거 맞나? 아 나이스 일단 <웃음> 근데 나온거는 E로 나오긴 했어요 한참 제가 막 클랜 운영 열심히 할때 1년 전에 방송이랑 다 열심히 할때 ENFJ라고 나오긴 했거든요 ENFJ 계획형으로 뜨긴 했는데 바, 거의 한.. E가 한50한 3,4% 했던것같아 야, 오늘 백업 좋은데? 폭안 지켜 없나? 이걸? 또 알아. 또 알아.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와. 가리반. 나이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박센거. 아니다 아니다 최아 안돼 안돼 아, 아 이거 안 근결을 안 괜히 갔다, 괜히 갔다, 괜히 갔다. 갈때 빨리 갔었어야 했는데 자, 일단 비대형님, 그 어, 오늘 미션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 25회 성공. 아, 미나, 들어가래. 오늘 아이디 잘 쓸게. 끝까지 기적이 잡다고요. 중간안 싸운다고 기계가 난다고. 방 한번 가 과연... 옛날에 이런 노도 많이 했는데 재밌게. 즐겁겠는데 요새는 막 오더 하면은 막자짝 아, 어? 어퍼프형퍼프형 아, 1파 타이밍형 방가제 놓고 개구에서 구경한다 안보여 폭대에아내 킬들 안돼! 아 잠깐 아,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한 발을 그대에게 놓쳤다 와, 아, 나이스. 알겠습니다. 나이스. <웃음> 내폭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인다.